안녕하세요. 마카 오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타오지공 씨 가족이 실수를 하여 많은 구독자분들의 비판을 받았는데요. 타오지공 씨 부부도 댓글을 보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느낀 게 많다고 합니다. 만약 11편을 아직 안 보셨다면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실수를 만회하는 장면과 귀염둥이 고양이도 나오니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大家好我是오지公的媳婦昨天 呃我和涛鸡公由于在家里待的时间太久了昨天就去小区里面弄了一些泥土准备说养一点花的后来收获到了很多网友的批评和建议呃所以我们今天决定把我们昨天弄的泥土还给小树嗯二一个昨天我们在小区里面碰到了两只猫那两只猫感觉很饿一直在我们脚旁边徘徊所以我准备了一点吃食准备给他们带下去这送的都有啥呀呃几块鱼肉 然后一点面条还有一点点嗯蔬菜嗯猫呢我没看到猫呢先把土还回去吧没有阳光它会死的啊哦好那我先把土都先倒了吧嗯 고양이 너무 귀엽죠 불러도 다가가지 않는데 제가 고양이를 키워 본 적이 없어서 경계를 하는건지 원래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타워지공 부분은 공공장소에서 퍼온 흙들을 다시 되돌려 놨는데요 아무래도 이는 개인의 것이 아니며 또 누가 바닥이나 흙에 침을 뱉어서 오염이 될 위험이 있기에 많은 구독자 분들이 걱정을 한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귀여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생선과 멸류를 들고 내려갔는데요 과연, 고양이들에게 먹이 주는 걸 성공할 수 있을까요? 扔一下, 扔我扔给跑了啊正在吃啊我扔给了这白色的小喵 嗯这个小喵居然不爱吃鱼啊小喵吃了我还以为这个小喵不爱吃鱼呢你在啥吗那里那个葡萄那里没有啊有是不是鬼毛子呀是啊那个对面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那个的也是用那糕那个那个那个那那那那个那个那个那那那 这里有好心人放的蛋糕，有好多小喵都有吃的。这个小喵好奇怪呀，它吃面条不吃，它不吃鱼，只吃面条。这这个白喵在凶这个小小白喵。这个, 에? 밖에서 가져온 식물을 키울 수가 없으니 소소하게 집에서 양파를 키운다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 이 가죽도 참 순수한 거 같아요 고양이들도 좋은 주민들을 만나서 배를 든든히 채운 장면이었는데요 요즘 이 사태에 사람은 물론 힘들고 저런 길고양이나 강아지들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나와서 먹이를 주지 않아 허기지는 상황도 많다고 하네요 물론 의문은 아니지만요 다행히 요즘 들어 확진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절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안정기에 들어서기까지는 지금처럼 계속 위생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